아군이 승리하였다 다 한번씩 주총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네요 여기 침투 감지 되 아닌가? 엠포들도 꽤.. 엠 반드시 지켜 내 십시 포랑 이케 그냥 비 슷한가? 아, 나 방금 반응 속도 진짜 레전드 다 거의 한열 발속 에놔 두고 움직였 네. 알겠 습니다. 여기 가스 까 가스 에서 깨 돌아 갈게요. 자 그러면 저도 위상까지 해보고 제가 너무 힘들면은 내일 좀어 조금 8 시보다 좀더 일찍 왔고 좀 달리도록 할게요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 일단 아까 그 정도 일, 이번 주안이라고 일단 그래도 허용을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제 내일 또저기 뭐야 음. 다녀갈 곳이 있어서 대표장인님 안녕하세요. 아나필살이 쓸래 내 입안. 오늘 얼마 시네? 마지막판이라 생각하고 집중해봐야겠다라이 <놀람> 어디갔노? <있었나? 놀람> 보정턴 따윈 없다 오직 킬 만을 위한, 킬에 의한 킬을 위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이차. 집중하자. 집중하자. 마지막 불꽃. 아가감사합다 예? 핵안 소스 참 재밌게 본다고요? <웃음> 아니, <웃음> 핵 쓰는 게 보이나요, 형님? 아, 개모택이라고요 아, 그러니까. 좀 아쉬운데? 개자락이라는 소리 좀 듣고 싶긴 하다. 에 요새도 무소 캐시템이에요. PC방, 건방 PC방 가시면은 공짜입니다. 공짜. 집에서 하시면은 돈 내야죠. 아, 잡았어야 돼. 아, 이거. 하나하나가 아쉽다. 하나하나 아쉽다, 이 말이야. 이거 다 잡아야 되는데. 자꾸 놓치네. 자, 집중. 아, 자, 장난이죠 장난이죠. 예, 어우, 좋아. 저 형님, 안녕. 핵 쓰는 친구들이 많구나, 여전님 어우, 가나요? 가나요? 잠깐 가나요? 나이 자전 가나요? 없노? 뭐야? 뒤에 있었어. 있었네. 딱 눈치를 잘 까야 돼. 이거, 이거 키를 어디 가서 많이 먹을 수 있는가? 어, 내데돈 먹고 있는 거구나. 어딜 가야 키를 많이 할수 있을까? 이걸 빨리 눈치챈 사람이 키를 많이 하거든요? 내가 있는 다 짓다! 어시다 어시 와 진짜 세이박한데 킬 잘하는 방법 양념 잘 주워 먹고 저기 뭐야 우리 편 몸빵 잘 세우고 그러면 됩니다 딴거 없어요 옆집 소음때문에 죽여버리고 싶다고요 시,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사드릴게요 제가 방어부서 설치하기 전까지 제가 그 범인이었거든요 전적, 전적으로 제 잘못 근데 옆집 분도 막 낮에 막 샤우팅 하던데 그리고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? 둘다 방음이 안 되니까 생활 방음이 생활 소음이 방음이 잘안 되거든요. 근데 막 랩하고 노래하고 막 다하던데. 그래놓고 내 밤에 나는 막 샤팅도 안 했는데 같이 문 꽝꽝꽝거리고 낮에도 한번 저한테 그런 게 아니고 분노 조절 자기가 한 번씩 있나 봐요 보니까 그래고막 문을 막 꽝꽝꽝 한 번씩 하더라고요. 이게 내 때문인가 아니면은 뭐 누구 뭐 때문인가 뭐 게임을 하는데 뭐 강화하다가 뭐 터졌나? 그거라 그거때문에 책상 샷건을 쳤나 나도 괜찮긴 하죠 아 그니까 물론 이제 방금 제가잘못했기 때문에 거금을 들이고 방음부스를 설치했죠 지금은 이제 그스트레스에서 해방됐어 그래도 새벽에 샤워하고 그 드, 드라이기 있잖아요 드라이기 틀면 눈치가 좀보이더라고요 드라이기 소리가 좀 소, 소음 적은걸로 살까 다시 무소음 드라이기 뭐 이런거 저소음 포인 아, 아따 오늘 잘 좋으시네 잘 맞추시네 어? 로미님화이 안녕하세요 드라이기를 방음스에 가서 하면 되긴 한데 예, 그, 괜히 그런거 있잖아요 안그래도 방음스 안에 공기 탁한데 그 드라이기 그, 그 이온 하면은 더 안좋을까봐 애매해서 예. 처음 이렇게 했었거든요? 아 근데 그냥 드라이기 소음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? 어느 정도지 체감을, 체감을 못 하겠어요. 저는 옆집에 있는 드라이기 소리를 튼 소리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. 근데 희한하게또 웃음 소리는 들려. 드라이를 기 그럼 안 쓰는 건가? 옆집은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 맞다, 루멘이 저 오늘 패드 바패드 새로 사 갖고 왔거든요. 패드 문제였어요. 패드 문제. 초반에 쓰나 진짜 잘 맞더라고요. 순주 순줌, 특히 순주하고. 패드 진작에 바꿀걸 눈들었나? 아잠깐 집중해야 될 때다 9킬 어,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한 1,2년 주기로 바꿨었는데 진짜 한 6... 못해도 한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바꿀 만한 것 같아요 3만원짜리니까 아 종류를 바꾸지 않고 쓰던 거 쓰던 거 바꿨어요. 쓰던 거 쓰던 거를 새 걸로 바꿨어요. 새 걸로. 아나 먼저 본사나 잡을 걸. 큰일났네 이거. 육현님 어서오세요. 바페드 쓰던 거 그냥 새 걸로 바꿨어요. 쓰던 거. 이 패드는 적응 기간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거의 그러니까 원래 패드 처음 사면은 길들여야 되잖아요. 자기 손에 맞게, 그손 반경에 맞게. 근데 얘는 저감도라서 그런가?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. 저감도에다가 브레이킹 패드라서. 아, 근데 저 오늘 예상 밖에 선입금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, <웃음> 아, 진짜 이게. 더 달려야 되는데 몸 상태가 좀 쉽진 않네요. 오 아, 우리 오늘 폼 좋으시네. 에 네, 오늘 폼 좋으시네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중성 세제로 세탁하는 거랑 똑같네요. 그냥 거의. 아. 분명히 패드도, 페, 패드도 패자랄이시네. 패드자랄. 어. 그러면은, 다른 거안 사고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어요. 아, 큰일 났다. <웃음> 19킬 해야되네 <웃음> 어..아 혹시 아까 미션 초신 형님 그거 혹시 보시다가 주무셨나요? 어시 안쳐주나요 혹시? 코피코 뭐예요 코피코 맞아요 저 저는 패드 그냥 원래 관리할때 항상 물티슈로 밀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편이에요 자연건조 아 친구사람 커서 반품하셨어요 아이고 손가락길이 F9까지라 하셨나?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적응하면 괜찮은데 한좀 써보고 하시는 분은 나쁘지 않데 이런 플레이가 자주 나와야 되는데 어 지금 판단력이 너무 떨어진다. 그 그니까. 어, 뭐야 쿨편이 실무 보셨어요? 어 지금 두개다 그러면 그은 작업해 주셔가지고 받으신건가? 지금? 뭐 아, 쓰고 계세요? 아콘 쓰고 계신가요 ]다. 지금? 아 커피사탕 맞아요 지프로도 강추 지프로 좋아해지 개인적으로 703은 스나한테 좀더 좋은 거 같고 지프로는 제가 썼을때 스나도 잘 맞는데 돌격이 진잘 맞았어요 특히 에케나 제가 지프로쓸때 45킬을 모드 앰프로 했었거든요 지프로쓸때 했어요? 지프로쓸때 사탕형한테 탄이 왜 이렇게 튀냐 근데 아까부터 탄이 엄청 튀네 맞아요 저 어떻게 썼냐면 저도 10g 추가해서 썼고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패드가 미끄러운 미끄러, 게 있고 뻑뻑한 게 있잖아요. 근데 제가 GSR, GSR 같은 패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밸런스형 딱 미끄러움과 뻑뻑함의 중간 정도에서 살짝 브레이킹한 게 GSR이거든요. 조이기어 패드 그거 쓸때 이제 그 마우스 밑에다가 슬라이, 슬라이딩 패드를 해가지고 아 브레이킹 패드 브레이킹 서클 조금 뻑뻑하게 해주는 서클을 붙였었죠 와우 핵샷 멀티킬 스페셜 포스 어시어시어시 아군이 했어다 아, 그렇죠? 저도 지프로 쓰고 나서 이 로지텍 빠 됐습니다. 바, 로지텍 빠 클릭감 미쳤어요 그냥. 저 옛날에 저 뭐냐 조이기어 E2만 쓰다가 3년 쓰다가 와 로지텍 제품 너무 오니까 그냥 클릭감이 사겨가지고. 사기. 더블 클릭 그, 그 이상한 뭐 버그 같은 거 빼면은 좋습니다. 설마야 이거? 허허 어, 잘 쏘시네 사탕형 캔디형 캔디형한테 타인 많이 샌다 타인 많이 세요 그니까 지슈라 그그좀 그러니까 랜덤이긴 해요 형님 그, 그 복불복이야 복불복 음 로미 형님, 스나도 잘 맞으셨죠? 그 지프로 때, 그죠? 지프로가 좋긴 해. 그, 니까러 그, 값어치를 하긴 해요, 솔직히. 비싼 값어치를 하긴 해. 그립감도 좋고. 뭐야. 어? 어, 혁재님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5만원 감사합니다. 이 야심한 시간에. 아이고, 오랜만입니다. 저녁방송 때 뵙겠다고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셔가지고. 아이고, 5만원 후원까지 감사합니다, 혁재 니님 오, 밸런스 좋아. 5만 원더 나있다. 자 근육 치료의 힘을 받아서 유파 깨보자. 근데 저 개인적으로 마우스도 좋은데 인생샷 찾으려면 패드. 예, 네. 패드 진짜 중요해 패드. 패드 진짜 잘 골라야 돼. 뭐, 뭐, 뭐 어디가? 오, 거 어디? 가?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번판 어떻게 해야 킬을 많이 할수 있을까 최소한 3,4킬 하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은 4킬 찍으면 이거 28킬 보인다 인정하나요? o okay. multi-kill. Oh. oh, well, they're p r e isn't i d 아, 아군이 습니다 아, 아, 아, 이거... 아, 너무 쫄플했다. 아. 어떻게든 키라고 싶어가지고 너무 쫄플했다. 원래 스타일이면 1번, 한번 삭을 걸 텐데, 중끝이 나. 자, 오케이, 가자, 가자, 가자. 안돼. 아, 야, 제발 형들, 제발! 근 네, 살고싶다 저 누마루 누마루 누마루 누마루 누마루 누마루 살리둬 어, 오케이, 오케이 20바퀴 성공 성공 어. 나이스 나이스 일단 30기까지 가자 가자 자두가자 자두가자 자두가자 아 스나 40킬은 남았지 근데 일단 오늘 할당량은 <웃음> 끝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나이스! 굿굿 아이 이게이기고왜죠이이야죠어차 위성까지 할까요 형님들 위성 쓰나 될겁니다 위성 쓰나 아 맞습니다 아유 그술 한잔까지 그 술은 근데 솔직히 조금 원해서 뜨신 드신... 아아 하이팅입니다저 다음 놀러오시죠 저또 같은편 할때 오야야 뭐야? 정크. 뭐야? 아, 왜다왜다 왜 셰프 형 제발 해줘, 해줘, 하, 제발 해줘. 아 까비. 자 일단 3 1 1 4자 미션은 성공 가비 위마 가자